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카네이션 브로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브로치랑 찌개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실용적인 아이템이더라고요 준비물은 코튼킨 두볼과 호바늘 5호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브로치는 꽃잎 먼저 뜰건데요. 아랫부분에 초록색으로 먼저 시작을 원형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이 얇으니까 우리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그대로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앞으로 걸어올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그대로 실을 한번 감아서 X자 겹쳐지는 부분을 왼손 엄지로 눌러주시고요. 코바늘로 그대로 우리 처음에 짧은뜨기, 일단은 짧은뜨기 6코를 해줄 건데요. 감긴 실 사이로 바늘 들어가셔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 이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입니다.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감아서 빼주면 원형 코를 잡아준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기둥 다시 한번 세워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감아서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짧은뜨기 여섯 번할 건데요. 어, 손가락에 감긴 두줄 보이시죠? 풀리지 않게 왼손 엄지로 잘 모아서 잡아주신 다음 감긴 실, 우리 손가락 감긴이 구멍이에요. 구멍 확인 잘 하셔서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엎어치기, 걸어서 끌고 나오시면 바늘에 코가 이렇게 두 코가 걸려있어요. 이두 코를 그대로 감아서 다 빼주시면 이건 짧은뜨기입니다. 짧은뜨기를 총 6번 할 건데요. 일단은 무조건 이구멍이에요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실 걸어서 끌고 나오시고 이때 여유를 약간 주시면 뜨기 훨씬 편하고요두 코를 그대로 실 걸어서 빼주면 두 번째 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여유 주시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빼고 빼고 세 번째 코까지 만들었는데요 어, 살짝 이렇게 옆에 비틀어 보시면은 머리 따온 것처럼 V자 모양이 하나, 둘, 세 코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코 개수를 세면서 확인하면서 떠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에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여유 주신 다음에 그대로 걸어서 빼고 빼고 네 번째 짧은뜨기를 완성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걸어서 빼고 빼고 다섯 번째 코까지 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일단 짧은뜨기 여섯 코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자, 손가락 왼손가락 세 번째 중지손가락 빼서 그대로 꼬리실 잡고요. 왼손으로 쭉 당겨주시면 은 오므러들죠. 이렇게 모아져서 우리 원형 코를 만들어줄 건데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원형 코는 만들었으나 지금 보면 여기가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자 저랑 같이 세보실게요. 1, 2, 3, 4, 5, 6 여섯 코는 다 떴지만 아 벌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면 문을 닫아주는 의미로 첫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는 첫 번째 코 이렇게 V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잘안 들어가시면 항상 첫 코는 조금 작게 떠지니까 잘안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자, 첫 코에 그대로 꽃 뜨듯이 살살살 들어가서 빼뜨기는 그대로 실거세요. 그대로 빼고 빼는 게 빼뜨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이 딱 닫히면서 1단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2단을 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기둥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주신 다음 자, 빼뜨기와 기둥코를 했던 첫 코부터 다시 떠줄 거예요. 바로 밑에죠. 이제부터는 각각의 코에 떠줄 건데요. 지름이 두배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각각의 코에 늘려뜨기 여섯 번을 해줄 거예요. 늘려뜨기는 짧은뜨기랑 동일하지만 그대로 같은 코에 두 번을 뜬다라는 의미예요. 자,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떴는데요. 다시 같은 코에 같은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떠주게 되면 늘려뜨기 한 코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코에도 자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번 다시 같은 코에 두 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내가 한번 했는지 두번 했는지 헷갈리실 때에는 무조건 뜬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구멍에 내가 지금 들어갔던 이 구멍에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딥그린이라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들려다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시면 은 초보자분들도 금방 따라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씩 떠서 늘려뜨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려뜨기를 6번을 해서 2, 6, 12총 12코가 나올 건데요 자, 늘려뜨기 하실 때에는 두 번째 코가 늘어지지 않게 너무 커지면 또안 예쁘니까 일정한 게 뭐든 예쁘거든요. 자, 그대로 첫 번째 코 뜨고 두 번째 코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마지막 늘려 뜨기를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 뜨긴 떴는데 벌어져 있죠?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첫 번째 코에 문을 닫을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우리 3단이 빨간 색깔로 실컬러가 변경이 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빼뜨기부터 색깔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빼뜨기부터 색깔이 바뀌려면 우리 마지막코 떴던 바로 직전 단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대로 걸어서 빼주면 작업이 끝나는건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요. 두 코가 우리 짧은쪽 끈을 그대로 뒤에 갖다 대고 같이 포개어 주신 다음에 빨간색 실을 걸어서 빼내어 주시면 마지막 코까지는 딥그린이고요. 이제 빼뜨기 할 건데 빼뜨기 코부터가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요거 지켜주시고 약간 늘어나 보이니까 뒤에 이렇게 조금 딥그린 색깔 당겨가지고 코 너무 늘어지지 않게끔 해준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항상 첫 코는 조금 작게 떠지니까 이렇게 코 뜨듯이 잘 들어가주시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잘 뒤에 뒷그린 실을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은 지금 2단까지 뒷그린으로 떴고요. 이제 실 컬러 레드로 변경된 모습까지 했습니다. 3단은 한길긴뜨기, 밀려뜨기를 12번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꽃잎 모양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어, 항상 한길긴뜨기의 첫 코는 항상은 아니지만 어, 카네이션에서 한길긴뜨기의 첫 코는 기둥 3코로 대체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첫코 대신에 첫코 한길긴뜨기 떠야 되는데 사슬을 하나 둘세 개를 떠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 개가 아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구나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중에서 한 번을 뜬 거예요. 그러면 감아서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들어가고요. 다시 첫 코에 이렇게 실 걸어 나오면 코가 이렇게 세개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그대로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 코를 이렇게 빼주시면 짠! 이렇게 하나, 둘 해서 늘려뜨기 한 번을 완성했구나라고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부터는 각각의 코에 한길이뜨기 늘려뜨기를 각각의 코에 해줄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준 모습이고요. 같은 코에 그대로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이건 한길긴뜨기의 늘려뜨기입니다 짧은뜨기보다 확실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두 코가 떠진 게 확인이 되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 2 곱하기 12총24 코를 만들 거예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어, 첫 코, 처음에 이렇게 떴던 한길긴뜨기보다 항상 이렇게 두 번째 뜬게 다들 유난히 좀 기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이즈가 좀 같게 이렇게 만져주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훨씬 예쁜 카네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짜잔! 벌써 모양이 좀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음, 총 24코고요. 여기서 이제 또 벌어져 있으니까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우리 첫 코는 기둥 3코로 떠줬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빼뜨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솟아있는 거, V 모양, 이게 기둥 1번, 기둥 2번, 기둥 3번인데요. 세 번째 기둥 사슬코에 빼뜨기를 할 건데, 이때, 이때 윗방 코랑, 그리고 뒤에 꼴록 튀어나온 코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 들어가서 빼뜨기를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빼뜨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4단은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 이랑뜨기 뭔가 말이 어렵죠? 근데 한길긴뜨기를 각각의 코에 세 번씩 떠줄 거고요. 이랑으로 뜰 거니까, 우리 이랑은 이렇게 윗방코에만 떠라 라는 뜻이거든요. 다 뜨지 않고 해서 고표현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3단처럼 첫 단은, 아, 첫 코는 무조건 기둥사슬 3 코로 해줍니다.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얘가 첫 코를 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아서 어, 첫 코에는 윗방코만 들어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우리 윗방코랑 코상 걸어서 빼뜨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뜨기 걸었던 그 구멍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같은 코에 한번더 그러면 기둥사슬 코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3코 늘려뜨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코의 코에, 윗방코에 윗방코만 들어가서요. 한기긴뜨기를한번두번세번 번, 번.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코에 윗방코 윗방코만 들어가서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코 늘려뜨기를 총 24번 반복할 거고요. 끝까지 해 주었는데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벌써 꽃 모양이 잡혔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 떴던 자 빼뜨기와 그리고 기둥 세코가첫 코이기 때문에 하나, 둘세 번째 기둥사슬의 윗방코와 코산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찰싹 모양이 붙어요 자, 다섯 번째 단이 마지막 단이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도안이 음, 늘려뜨기 사이 사슬 5코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일단 기둥은 하나만 세우고요. 여기는 어, 기둥은 코로 세지 않을 거예요. 짧은뜨기는. 하나는 이렇게 어떻게든 숨길 수 있어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로 세지 않고 첫 코부터 들어갈 건데요. 일단 늘려뜨기 사이 사슬 5코는 먼저 코에 짧은뜨기 한코를 뜨고요. 늘려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사슬 다섯 개를 뜨고 아직 안 끝났어요. 떴던 코에 이제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한번더 같은 코에 짧은 뜨기를 한번더 뜨는 거. 이게 늘려뜨기죠. 요걸 반복할 거예요. 72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코가 이 코입니다. 코가 잘안 보일 때는 잡아서. 그렇죠. 자, 짧은 뜨기 먼저 하나 뜨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뜨시고, 다시 같은 코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더 뜨는 것. 이게 늘려뜨기 사슬 사이 다섯 코 뜨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같은 코에. 그러면 모양이 얼추 이런 식으로 약간 피콕 뜨기라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전부 어 이렇게 모았을 때이 뽀글 뽀글한 카네이션 잎사귀 그 끝부분 느낌을 내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슬을 좀 여유있게 뜨시는 분들은 세코 정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복실복실한게 좋아서 다섯코를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같은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를 뜨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더 뜨는 것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실 거예요. 72번을 해야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떠줍니다.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우리 반복해서 5단을 마무리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마지막 코까지 완전 달라졌죠? 복실복실하게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준 모습이고요. 자, 첫코 보시면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우리 여기 처음 떴던 짧은뜨기 여기 코의 마지막에 빼뜨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을 닫아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대로 실 한번 감아서 감아서 한뼘 정도 한뼘 정도 여유 주시고 실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대로는 완성은 아니고요.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모아줄 거예요. 벌써 모양 좀 잡히죠? 그 전에 우리 실 정리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돗바늘로돗바늘로 실을 숨겨주시고 갈 건데요. 항상 내가 떴던 바라보는 면이 바깥쪽, 겉면이기 때문에 실은 안쪽에서 숨겨줍니다. 그대로 사이사이 여기는 많이 안 숨겨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브로치 붙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만 실정리를 안쪽 실만이에요 바깥쪽 실은 아직 정리 안 했어요 바깥쪽 한뼘 우리 방금 잘랐던 빨간 실은 모아 줄때쓸 거기 때문에 그건 숨기지 않고 따로 안쪽 실들만 이렇게 사이사이 통과를 시켜서 정리해 줄거예요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실을 바짝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 아 그러면 카네이션 모아주는 작업을 우리 마지막에 잘랐던 이한 뼘실로 해줄 건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3단에서 홈질을 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너무 여기서 일로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이사이 통과해서 이동을 해 주는 거예요. 짠. 어디까지냐면 3단까지요. 자, 이렇게 3단까지 이동을 했으면 그대로 홈질이에요.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위, 아래 바늘을 통과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아, 음. 통과 통과를 해주면서 당겨주시면 모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모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겨주고 위, 아래, 위, 아래, 당겨주고, 위, 아래, 반복을 해주면서, 당겨서, 천바퀴를, 자, 돌아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당겨보시면, 모양이 짜잔, 알아서 카네이션 모양으로 모양이 좀 잡혀요. 자, 제가 어 일부러 좀 비교해 드리려고 이거는 5호로 뜬 사이즈고요. 제가 샘플로 먼저 만든 친구는 4호로 뜬 거예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얘는 일부러 힘을 좀 풀고 떴어요. 좀 이렇게 피어난 느낌이고, 얘는 좀 이렇게, 어, 집게핀으로 쓸수 있게 좀 작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땀 차이가 요 정도까지도 납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쫙 원하는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모양이 잡히셨으면 그대로 이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셔가지고요. 에이, 꼭. 응. 매듭을 지어서. 짠. 꾹. 응. 그래서 그대로 자르면 혹시나 풀릴 수도 있으니까. 를꼭꼭 꼭 시켜서 잘라줍니다. 튀는 거 같이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꽃잎을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잎사귀는 총두 장을 뜰 거고요. 한 장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 모양을 우리 만들 거예요. 해서 이렇게 붙을 거예요. 먼저 그대로 처음과 같이 손 모양 잡아주시고요. 어, 사슬을 이번에는 10개를 만들 거예요. 원형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평뜨기입니다.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 걸어 나온 다음 다시 한번 걸어서 빼주시고 왼손 중지 손가락 감긴 실 빼서 당겨주시면 매듭이 생겨요. 요게 시작할 준비가 된 모습이고요. 이제부터 사슬을 10개, 뼈대는 조금 여유있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떠 줍니다. 자, 이렇게 열 코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대로 각각의 코산. 자, 여기 보시면은 V, V는 코 뒤에 꼴록꼴로 튀어나온 건 코산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코산에 먼저 떠줄 거예요. 자, 사슬을 기둥사슬이에요. 세 개를 세워주시고 그러면 이세 개는 기둥사슬 그리고 네 번째 코죠. 네 번째 코산에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코산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코 감아서 두코 나오는 게 한길긴뜨기인데 이거를 총세번둘셋 기둥사슬 3코 빼고 기둥사슬 3코 빼고 다시 세코 늘려뜨기 해준 거예요. 기둥사슬까지 포함하면 총 4코 늘려뜨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했고, 다음 코산에, 다음 코산에,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할게요. 코산 들어가서, 이번에는 두 코.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요건 늘려뜨기예요. 짠. 자, 그 다음 보면 각각의 코산에 두길긴뜨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할 건데요. 먼저 두길긴뜨기는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코산에 들어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또 감아서 두개 이렇게 빼는 거를 두길긴뜨기라고 해요. 다시 다음 코산에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빼주는 거예요. 다시 두 개, 두 개, 두개 두 개. 이렇게 두길긴뜨기를세 번을 떠주시고 다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번뜰 거예요. 각각의 코 산이에요. 감아서 들어간 다음에 실 걸어 나오고 이번엔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한번 했고요. 다음 코 산에 감아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다시 다음 코 산에는 긴뜨기예요. 감아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이번에는 감아서 한꺼번에 세개를 빼주는 게 긴뜨기입니다. 점점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라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기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한 번, 두번 해줄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끝까지 코 산에 들어가 줄 거고요. 한번 그리고 다시 또한번 자, 이제 절반의 잎사귀를 만든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사슬 하나, 둘 뜨고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각각의 코에 떠볼 건데요. 전부 다 이쪽은 이랑뜨기예요. 그래야지 잎사귀에 줄기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랑뜨기는 윗방코만 떠주는 게 이랑뜨기예요. 자, 그대로 이랑으로 하나, 둘, 윗방코에만 떠주었고요. 다시 긴뜨기를 이랑으로 뜰 건데요. 감아서 윗방코에만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한꺼번에 쭈루룩 빼주는 거. 긴뜨기 했고요. 자, 한길 긴뜨기 이랑뜨기를 두코 떠줄 건데요. 감아서 윗방코에만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같은 방법으로 감아서 윗방코에만 들어가서 실 걸어나오고요.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자, 이제 각각의 코에 두개 긴뜨기 세번 해볼게요. 한번 두번 감아서 윗방코에만 들어가 주시고요. 실 걸어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같은 방법으로 두 코를 더 떠서,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부분. 짠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할 차례예요. 한 번만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뜨고 같은 코에 한번더 뜨면 늘려뜨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 코 산에 아니지, 마지막 윗방 코에 마지막 윗방 코에 세번을뜰 거예요.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입니다. 하나 둘셋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사슬 세개 만들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시고요. 그럼 어디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 첫 코, 우코산 구멍 처음 떴던 요 코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이 딱 대칭되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대충 요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한뼘 정도 여유 주시고 또 잘라줄 거고요. 그대로 실고리에 통과해서 잡아 당겨주신 다음 자, 요쪽 꼬리 실은 일단 숨겨볼게요. 그대로 사이사이로 티 안나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실을 이렇게 숨겨줍니다. 어느 정도 숨기셨으면 자, 잘라주시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꽃잎과 이 친구들을 먼저 붙여야지 위치를 먼저 붙인 다음에 이제 브로치를 붙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 좀 만져주시고 먼저 돗바늘에 꿰어가지고요. 자, 뒤집어지지 않게 요렇게 붙이면 되겠다 위치를 봐주시는 거예요 위치 보고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냥 꼬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방향만 근데 이 방향 아니죠? 방향만 안 뒤집어지게 요렇게 봤을 때 잎사귀가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붙여서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글루건으로 브로치 부분 붙일 거라서 얘는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나와서, 네틈 묶어서, 이렇게. 오, 너무 기네 얘는 똑같이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잎사귀가 나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붙어야지 뭔가 모양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 보시면서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뭉쳐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매듭을 또 지어서 통과 그리고 잘라주시면 이렇게 카네이션이 먼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루건 붙여가지고 그대로 위치 맞춰가지고 꾸 주시면 잘 부착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더 모양 잡아서 보시면 짠, 부치치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